여기는 플러스 3 여기 1스아 아니 플러스 1, 플러스 2,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고 18쪽은 할로젠.. 아 할로젠이네 그.. 호전소 물질인데 그러니까 1원자 분자잖아요 음. 그래서 그 아예 바깥껍질이 8개 있어가.. 그러니까 옥죄 규칙에 성립해가지고 음. 그.. 음. 가지고 어떻게든 성립하고 일단 이름부터 1원자 문제 나와요. 그래서 무슨 결합할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1 8쪽은0 그렇지. 아주 잘했어. 짱이야 짱. 똑같이 그러니까 적용을 그냥 해.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. 여기서 그럼 공유 전자쌍을 좀만쳐봐 그러니까 오른쪽. 그렇지. 그렇지. 코스 아 이제 왔어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. 깨달음 왔어 네 왔어요 완전 잘했어 아라 세개 알겠지 그...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자의 개수가 절대로 아닌 거야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몸만이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우리 원자의 원자 어떤 원자끼리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네